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스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업 시작의 투 스텝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단계인데요. 자 비즈니스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이런 수익 창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혹은 뭐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에어 비앤비의 사례를 제가 밑에 놨는데요. 에어 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시면 자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공급자는 내가 갖고 있는 뭐 나의 방, 뭐내 집에 있는 남는 방이라던가 여분의 숙박시설을 제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용자는 나만의 호텔방이 아닌 이런 차별화된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네, 현지에서 나만의 집, 나만의 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을 받게 되고요. 자, 이 제공받는 차별화된 공간의 대가로 바로 대여료를 지불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공급자는 또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공급자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가운데에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시면 아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구나.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어떤 단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구나를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할수 있는지,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소재들,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표를 보시면, 밑에 숫자가 써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숫자, 어, 이거는 바로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네, 문제랑 고객권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현재 어.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 내가 어떤 거를 써보니까 이런 점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한 개에서 세 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문제랑 동시에 또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러면 목표 고객 이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누군지 네, 목표로 하는 고객들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다 추가로 뭐 얼리 어답터와 같은 이런 이상적인 고객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서비스를 고, 이용하는 어떤 고객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고객의 형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고객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자, 고유의 가치 제한이 있어요. 자, 고유의 가치 제한. 자 여기서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가치 제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상품이 지향하는 바, 우리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과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방문 고객을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런 강력하고 명확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어, 상품의 구체성이 아니라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써야 된다. 어, 여러분의 방과 후의 생활을 아니 귀가 후의 생활을 우리가 더 즐겁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가치 제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자 해결책 즉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의 가능한 해결책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삶을 측정. 그 다음에 뭐 체크 뭐 점검 어떤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해결책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4번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나 상품을 어떤 채널로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할 건지 자이 부분이 바로 4번 채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수익원이에요 어떻게 수익을 발생하게 할 건지 그래서 뭐 매출 이익 그 다음에 매출 모델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의 수익원은 수수료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수익을 갖고 올 건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정비하고 그 다음 변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라던가 뭐 유통비, 뭐 인건비, 뭐 상품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고정비고 변동비가 있는지를 구상을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창업 아이템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깝게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지표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요 네 사업 현황이라든가 수치들을 보시면 돼요 현재 뭐 사업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상황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비롯한 네, 측정해야 되는 핵심 활동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이 여섯 가지들이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 자 분명히 동종 업계의 다른. 아이템도 있을 거고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상품화 했을 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자 그래서 다른 제품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목들을 하나씩 작성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시는데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네 정리되셨죠? 다음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바로 이 사업 계획서가 절대 창업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이런 유망한 아이템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네,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자, 여러분이 내 자본으로도 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정부 과제라던가 뭐 패키 창업 패키지들이 있죠. 자, 그거를 이제 해서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빠져 있으면 뭐 신청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요. 어, 우선 이 유의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자, 내용이 너무 많으면요, 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던가, 뭐, 차별성, 그다음 시장성, 수익성과 같은 핵심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전문적 용어.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분야다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어, 일반적인 뭐, 심사위원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분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는요. 어, 우리는 이거를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겁니다. 이렇게만 구성을 했을 때에는 현실성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자 리스크랑 비슷한 부분이죠. 자 그럼 극복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장이라던가 허위 사실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거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네. 객관적인 추정 근거를 작성을 해서 타당성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유의사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했을 때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될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사업 개요. 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 개요를 갖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사 개요. 자 1인 기업이시면 그냥 내가 어 1인 기업을 소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 팀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러면 팀과 팀원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환경 분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절차와 단계로 이렇게 현실화해 나갈 건지 이런 사업 운영 계획도 들어가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용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고 어디다가 쓸 건지 이런 재무 계획을 당연히 넣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이런 재무 계획 뭐 투자를 받아서 이런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향후 계획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덟 가지가 가장 큰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랑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사업 개요 구성 항목인데요. 자첫 번째 보시면요. 내 네, 창업 아이템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의 뭐 특징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이런 배경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 사업 개요 첫 번째가 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네, 회사 개요가 되실 거예요 자 회사 개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회사 소개 그다음 주요 제품 서비스 뭐 대표자 팀원 뭐 핵심 역량 혹은 뭐 파트너라던가 제휴한 업체가 있다 라면 그런 것도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실 수 있겠죠. 회사명. 어, 여러분이 창업을 하실 때그 1인이시든 뭐 팀과 같이 했다라고 하시든 간에 이름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기본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팀원이 있을 때. 자, 만약에 저 혼자 한다라고 하면은 저의 이름, 뭐 학력, 뭐 경력, 뭐 업무 등을 넣어주시면 되고 팀원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의 어, 간단하게 업무와 경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 소개에서 제가 아까 제휴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회사들과 뭐 파트너를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업체랑 같이 제휴를 맺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넣어 주시면 회사 소개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 소개의 다음 항목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시장 환경 분석인데요. 자, 여기서는 자, 동종 업계 현황이라던가 경쟁사를 분석하시는 게꼭 필수라고 보실게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의 다른 업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이라던가 뭐 장점 뭐 단점 그리고 평균 가격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의 제품은 또 이런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현황이랑 분석은 동종 업계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왜 했는지 그 개요하고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또 용도랑 특성,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디서 쓰이고 그 다음에 장단점 그리고 우리만의 차별화되는 기술 그리고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셔야 되냐면 자, 제품이랑 서비스를 소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의 흐름도를 이렇게 표로 보여주신다라던가자 저희는요 이런 뭐 고객응대, 그냥 결제를 하고 제조를 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서비스 흐름도, 혹은 제품의 과정들, 혹은 제품의 외관 같은 거를 그냥 넣어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징들을 분석하고 실제 표나 이런 그림으로 약간 구현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실제 어떤 제품이겠구나라고 심사위원이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실감나게. 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케팅 계획입니다. 자, 마케팅 계획에서는요, 이 4P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판촉. 네, 이 마케팅 전략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제품. 자, 우리의 품질이나 뭐 제, 디자인, 아니면 뭐 기능, 이런 것들의 제품에서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차별화 전략이죠. 그래서 가격을 아예 높게 해서 프리미엄 상품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던가, 혹은 아예 저가격으로 해서 가성비를 조금 더 강조를 하시던가. 그래서 가격의 차별화로 인한 마케팅 전략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통은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프라인인지 뭐 직매장인지 뭐 대리점인지 자 이런 방문 판매인지 이런 유통 과정에 대한 어, 마케팅 전략을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이벤트나 뭐 프로모션 광고 같은 거 어떤 종류의 판매 촉진을 사용을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요 4P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운영 계획인데요. 자, 여기는요, 보시면 생산, 운영, 협력,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확충을 할 거고, 또한 뭐 파트너 사랑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기별로 기한을 잡고 있는지 등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항목별로 언제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겠죠. 자그 다음에 재무 계획은요 두가지예요 자금 조달 계획이 있고요또 하나는 자금 집행 어떻게 쓸 건지 예요자 그래서 초기 자금 이라던가 이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냐 뭐 지원금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거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또 하나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어 이런 집행 계획이 될거예요자 크게 이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 계획까지는 현재를 조금 보셨다면 자, 향후에 이제 사업 확장 계획을 보시면요, 어, 앞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단발적인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중장기 계획, 그 인원은 얼만큼을 늘릴 거고, 또그 이외에 신발 신 제품을 어, 또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대량 생산의 어려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뭐 입지가 불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해결 방안과 위협 요인들을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던 사업계획서 아래 항목들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잘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피칭 스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